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각 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입니다. 스무 살 때까지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도 일반 대학교 이렇게 일반인처럼 살았었는데 그때 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병 이름이 레버시 시신경 유출증이라는 건데 학교 생활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이렇게 체육인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도 좀 무섭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 제가 눈에 초점도 흐려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울증이 정말 심하게 왔었어요. 그때 저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끌어 줬던 게 트레드밀 이렇게 뛸때그 공간에서만 그냥 계속 뛸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한시간 정도를 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깥에서 뭐 먹고 그렇게 그 하는 게 좋아져가지고 헬스장에서만 한 8시간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점차점차 점차 좋아지는 게 제가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에 도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요. 사실상 저 혼자 이렇게 뛸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언제나 코치님이 시간이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능동적, 주관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면은좀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응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느낌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어 나도 할수 있나? 어할수 있겠네? 그리고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완주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꼭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칠 말고 끝까지 화이팅 힘납시오. 응원합니다. 한동훈 님 힘내세요. 한동훈 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서 꼭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